야 그렇게 있으면 내가 뒤에 안나온다니 중간으로 와 아니지 너가 옆으로 가야지 중간으로 오게 하고 가운데 왜? 앉아버려 이거? 저런 놀고 아. <웃음> 왜 저래? 왜 그래? <웃음> 나 그냥 여기 끝에만 있 모든 못 온다고 오게 는거 아니야? 아니 그게 무슨 개같은 심술이야네 <웃음> 네, 여러분 오늘은 미솔펜의 배지 수령하러 가는 길 아니 펌프를 하러 가는 길 <웃음> 새벽에 찾아온 그들 2탄이거든요 왕복 12시간인지 모르고 그냥 가자고 해서 왔다가 12시간인걸 알게 된 이후에는 이미 끝나버렸던 12시간은 사실 아니고요 왕복으로 따지면 한 8시 9 10시간 정도? 그니까 러뭐 그러니까 10시간 10시간이나 뭐... 12시간이나 비행기로 좀 빠른 거 타고 가면 어. 13시간 정도면 LA 간다고? LA를 가아 <웃음> 근데 이게 또 추억 아니겠어요? 우리끼리의 이 맨날 경험 experience 아저 뒤에서 말하고 있는 아니 지난주에는 이제 새벽 3시에 찾아와서 어 왜? 스즈메 얘기하자 스즈메 <웃음> 이야기를 왜 새벽 수즈매? 3시에 스즈메스즈메 <웃음> <수즈매 웃음> 이야기 수즈매? 지금 새벽 3시에 야불이 털고 이번주는 새벽 3시에 창원가기 아 <웃음> <웃음> 우리 3시 컨텐츠로 하면 되겠다 그니까 삼사만 컨텐츠로 해가지고 어 내가 또 3월 3일날 전하잖아 아나 3월 23일이잖아 23, 형형 아, 형, 생일 어제 3월 3 1일이형 6월 30일 6월 30일 6월 30일이야 3일 아, 들어가네, 들어가네. 그래! 삼삼한 콘텐츠 야, 소름 돋게 너네 왜 맞아? 갑자기? <웃음> 어메이징 그다가 어쩌다보니 그때마다 세명이서 방송하고 있어 니까요아 이게 그 그래, 다음번에 또 이제 찍을게 마리오카트 그렇지 마리오카트 세세명 명. 새벽 3시에 마리오 카트 네, 이제 여러분 이거 진짜 개 핑계인거 알았죠? 영화관 안에서 콘텐츠를 찍을 수가 없는데 어, 조용히 해 에이스 아니지 그 가는 길이 있잖아 소위에서 느낀 그 경험을 바로 어. 그냥 이렇게 풀어야지 가는 길이 있잖아 내가 음. 영화 보여주니까 가는 거잖아 <웃음> 이쪽이 맞는지만 잠깐 확인 좀 할게 내가 이, 이 차를 오랜만에 타가지고 여러분. 이거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 씨, 저거를 씨. 보면은 오른쪽에 딱 있다고 표시가 납니다 어디? 아 그러네 이쪽이라고 돼 있네? 음. 오. 생활 꿀팁 그러... 여기 새 차도 되나요 사장님? 새 차요? 예 네. 저기 지금 몇 시인지 알아요? <웃음> 지금이요 <웃음> <웃음> 들어니다그 <웃음> 들어올 때 어쨌든 차를 좀 만졌잖아. 어. 당장 물티슈로 손부터 닦아. <웃음> 존나 더러워 차가. <웃음> 내가... 야 이거 너무 오랜만에 타가지고. <웃음> 아, 야 이게 이렇게 더러울 줄 몰랐다. 아, 너무 오랜만에 타가지고. 근데 이 차가 확실히 승차감은 죽이거든. 이거 버릴게요 매운 새우깡이야 <웃음> 아니 왜다 먹어? 아직 남아 있어. <웃음> 진짜 이 개인 게. <웃음> 이거를 아까 하나 뜯더니 막 열심히 막 먹어 그래서 <웃음> 케빈님 드실래요? 그래서 딱 봤는데 여덟개 남아있어 이거 요안 믿으실 수도 있으니까 <웃음> 진짜 이만큼 먹고 나서 남았대 남았다고 이거를 나한테 나는 사실 운전하는 건 좋아해서 그냥 어 약간 머리 좀 리프레쉬 할겸 갔다 와야겠다 생각은 했었는데 아니 이게 리프레쉬예요 머리가서두께것 진짜 아파서 는데 아니 근데 리프레쉬인데 완전 좋은데 나 지금 난 너무 좋은데 아, 네. 행복하지 않네? 않네 막 지금 막 행복하지 않니 이렇게 노래방이 딱 해가지고 노래 부르고 싶은데 그러니까 맙동산이 이렇게 딱 가면서 어 행복하지 않니 너무? 음. 넌 항상 그게 문제야 빼빼로 하나 줘가지 여기 냥다툭 뿌려버리게 부숴줄까? 부순 다음에 <웃음> 팔하면 이렇게 공기적으로 <웃음> <웃음> 그러면 나 여기 버튼 딱 누르면 윙. 인착불파 발사 구도스러서 위로 발사 파. 공중에서 낙하산 파그 <웃음> 슬슬 진짜 팬미팅 계획을 좀 구체화를 시켜야 될것 같아 후드티를 제작하기로 했던 2D의 티는 반팔티가 될것 같아 <웃음> 이러다가 가을 라겠어 반팔티다 반팔티에서 여러분 패딩으로 바뀌었어요 이러다가 어, 점점 뭔가 이게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컨텐츠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. 내가 멋치멋치랑도 계약 아직 안 끝나서 사실 아.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내가 고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. 아. 약간 그픽 같은 거를 좀 내가 고르고 싶어가지고. 사실은 이제 우리가 원래 그 여자 멤버를 좀 모집한다고 그랬잖아요. 아, 맞어, 맞어. 네, 그 아쉽게도 방송을 안 해본 사람이 너무 많았어 아, 아, 언제 키시나 기다렸는데 안 키시더라고 아 맞아 맞아 아,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일단은 다 그, 찾아봤었어 그거를 얘기를 것들을. 했었죠 저희가 이제 유튜브나 이제 방송을 원래 하시던 분이었으면 아, 좋겠다 아, 아, 아. 그리고 하지 않더라도 이제 시작을 할 생각이 있어서 시작을 음. 한 영상들이 있거나 시도를 해본 흔적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음. 물론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뭔가 음. 방송인이 되기에는 그니 텐션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안 맞는 느낌이어서 가지고 내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. 이거를 오디션 형식으로 이걸 컨텐츠화를 할수 있을까라는 각이 안 서는 거야. 그 와중에 이제 맞는 사람도 있었다. 몇 명은 있었는데 이게 좀 이게 우리가 이제 멤버 변화나 이런 게좀몇번 있었다 보니까 아 내가 이제 불안해가지고. 그래도 음... 아, 아, 아, 아, 아, 뭐? 아, 추워? 아니? 그러면 아차왜펌 만졌어? 아차왜 <웃음> 판맣어? <판매도 웃음> 아차 왜간만렸어? 아 잠깐만 아손 썩는 것 같아 아어 만졌는데 <웃음> 아니? 그 여, 여자분들 그 비비 그 뭐야 파우더 있잖아 그거 손으로 꾹 누른 느낌이야 잠깐 멈춘 김에 <웃음> 어. 나 여기 뭐 묻었거든 닦아줘 뭐 어디? 여기 여기 여기 무슨 <웃음> 짜장면 <웃음> 먹은 것처럼 닦아줘 아 진짜 아 진짜 깔끔한 존내떠러고 아, 아 이거 세우시란 말이야 안 닦이는데? 아 키노스 입고 오지 말지 나처럼 아무거나 묻어도 되는 아, 거야? 뭐, 기대지마! <웃음> <웃음> 뭔 소리야? 기대지마! <웃음> <웃음> 우리 여자가 지금 남자 몸에 지금 어? 우리가 남자예요. 빨리 가. 뭐 그러면 <웃음> 좀 밀어줄래? <웃음> 그럼 베개야? <웃음> 나 꿈이 하나 생겼어, 여러분. 저 남꿈. 나중에 늙어서. <웃음> 냄새야 서울 동네 하면서 우리 밀어주 <웃음> 내가 말했지 힘들어서 못 믿자니까. 야 번쩍의 차이가 있어. 내가. 아니, 너, 너 발에다 수제비 껴가지고 이렇게 발로 밀어. <웃음> 그러네 손해네. 한 <웃음> 분의 일이야 지금. 간 김에 나 머리도 자르고 싶어. 머리 자르는 곳은 잘까? 어? 미용 미용을 하러 가겠다고 지금? <웃음> 새벽 3 시에 나와가지고 지금 해가 <웃음> 떴는데. <웃음> 내가 네 머리 자르는 것까지 같이 봐줘야 <웃음> 되는 거야, 지금. 그럼 옆나 하나 궁금한 거 있어. 그 양발 실린지산지 얼마 안 됐어? 근데 나 많이? 발목이 뚫었나? <웃음> <눈러나>. 있어가지고 <웃음> 손가락 한세개 들어가겠는데? <웃음> 성탄절에 걸어두면 <웃음> 산타가 <웃음> 선물 주는 양말 아니야? 아니 발목 부분에 신축성이 없는데? 양말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거? 버선 아니야? 버선 <웃음> 내가 발목이 얇아서 네. 그래 아, 아니 아니야 저도 늘어나서 <웃음> 네. 그래 저거 아마 엄마 집에서 살때 엄마가 신어서 늘어난가 싶었어 이거를 <웃음> 발목? 엄마 발목 탓을 하네 했다니까차 보는데 더 더러운역 느껴지네 아, 어. 주유할때 봤는데 이거 노래 차가 아버지. 어 차가 노래해 <웃음> 뭐, 그러니까 뭔가 잘 안보여서 이거 와이퍼를 쫙쫙 했다? <웃음> 그랬더니 <웃음> 시꺼먼물이 여기 맞고 떼꾸정물이 <웃음> 그냥 흘러가지고 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쓰시는데 아버지도 잘 안쓰지 아버지도 다른 차가 또 있으니까 차가 몇대야? 아, 차가 한 3대 4대 근데 뭐 그거를 세명정도가 쓰니까 어. 하나정도 더 있는거지 부자네 어, 아니라 한적없어 <웃음> 완전 싹 부자는 아닌데 어, 그러니까 막뭐비칠듯한막 존나 소름돋게 부자는 아닌데 그래서 생긴 오해가 꼬몽 유성 부부 맡았을 아, 때 갑자기 이제 유성이가 얼마 전에 <웃음> 각별이랑 술을 마셨대 근데 각별이가 아 형이랑 졸라 친한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어난 되게 친한 줄 알았다고 막 그래 각별이랑 따로 술 마신 적은 없는데 내가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더니 박별이가 형이 존나부자라는데 <웃음> 그형 유튜브 취미로 한다고 뭐 <웃음> 새끼야 <웃음> 그래 나도 나름 새끼야 어. 조회수 하나 에 사람 기분 오락가락한다고 얘들아 그래 <웃음> 조회수 나아지면 우리한테 어? 얘들아 <웃음> 얘들아 힘내자 한좀 아, 진짜 아름다 <목소리> 와 우와, 6시 와. 근데 산이 진짜 이렇게 참... <목소리> 푸르르다 사진에서보인데 되게 푸르러 인연소라 <목소리> <이제는> 아. 되게 <목소리> 되게 좋다, 좋다. 아침에 <목소리> 그 사람의 그, 그, 그이 느껴지지 않 알지? 시체한 두두 묻혀있을것 같다 <목소리> 한 100개 묻혀있어서 모를걸 <목소리> 이쁘중 이쁘지, 이가될수쁘지이쁘라이마워어쁘지이쁘 보자. 좀지이 밥을 먹을까 이쁘지, 이쁘지, 이따가이킬게요아그이이 <웃음> <그래? 웃음> 사람들 언제 자? 쁘지 이쁘지, 이 이쁘지, 이쁘지, 이쁘지, 이쁘지, 이 이쁘지, 이쁘지, 이쁘지, 이이 아, 알았어 끌게요 일단 <웃음> 끌게요 일단 우 <웃음> 아, 그, 우리 럼럼착해해서면 아. 아. r 개 g 지금 돼지 a 밥 순대국밥 원래 라면에 우동 먹고 싶었는데 네, 7시 5 0분에 r e 어, g o 안 열어요 r e good care, good care, g 이 o d care, g o 이 d c 이추억 g 이 o d c 이 r e good care, good c a 형난 <목소리> <목소리> 중년이야. 중년이야. 중년이야. 중년이야. 중년이야 난 중년이야 난 중년이야 난 중년이야 난 중년이야 힘들어 뒤지겠다 들지겠 뒤지겠다 뒤지게뒤지겠지겠 못생겼다 그건 너네 얼굴 과상감지톱입니다안았어 <웃음> <목소리>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아까부터 연비가 떡볶이 먹고 싶다고 그랬거든 근데 앞에 떡볶이를 드시고 계신 거야 그래가지고 맞아. 어 여기 떡볶이도 있네 연비야 그랬더니 이게 저희가 싸운 거예요 <웃음> 그래서,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예,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저도 그러면 여러분 조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저도 그러면 조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연비야 네. 누워서 핸드폰 만지작거리지 말고 빨랑 자라 햇빛 초밤빛 초밤빛. 아니 키면은 다시 돌아온다고 팬님 지금 언제 풀 거야? 응. 오지도 않는 꺼버릴까? 1111 치고 뭐다 난리 나더만 다 그새 고라떨어졌어 네. 네. 판도 안 들어왔어 지금 어, 어. 너네 자꾸 그러면 우리 그냥 방송 끄고 편하게 그냥 자면서 간다? 그러니까 판도 없어 세빈이 형도 좀 자고 나도 좀 자고 자동차 이거 자율주행은 딱 맡겨서 그냥 어눈 네. 뜨면 황천이고눈 뜨면 아 어? 할머니? <웃음> 어너 마스크 벗었어? <웃음> 카메라 가져 <웃음> 핸드폰 가져와 근데 이제 이따가 아어어 어, 일어나면서 바로 아, 그냥 음, 얼마나 남았어? 어? 야 일어나지마 어왜어 몇시야? 이러면서 몇시야? 이러면서 일 얼굴 딱 괜찮아 아니 아니 아니 너네 자면은 똥냄새 들어온다 했더니 아어 주변에 돼지축사 있대 어 아, 똥냄새가 어디서 자꾸 서가서들어 오길래 영비 여기 발냄새가 여기까지 나나? 뭔소리하나 발냄새 없어아 알았어 있다고 하면 내 코에다 갖다 드릴래 그 방금 필름처럼 여기 싹지가미래 미래식, 미래식. 어, 어. 방금 터스인지에서 봐. 터스레가 연비님 집 들어가셨냐고요. 연비, 저기 휴게소에서 버리고 왔어요. 오... 오... 오... 오... 오... 그러다가 발에 쥐나가지고막아아아아아 <목소리> <목소리> 미안하다야 나 그럼 발냄새 막 설마 나한테 그러겠냐? 설마 나한테 그러겠냐? 금일은 털린 미래 아, 새끼야. <목소리> <목소리>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라면 국물을 먹다가 캬 캬. 막막 그래. 막 기, 어왜 그래? 왜 그래? 라면 국물 들어간 느낌 있잖아요 막탕막기침을막 막 쾌쾌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 마시라고 시원해. 나 이거 입 안됐으니까 물, 물 마셔, 물 마셔 이랬더니 자기, 갑자기 분나멸시하는 눈으로 날딱 보더니 내가 <웃음> 알아서 할 거예요 이러더니 갑자기 라면 국물을 더 마셔 미친 년이 <웃음> 라면 국물 때문에 사이들면 라면 국물은 또 먹고 있어 와 그래서 너는 라면국물 먹어서 목 맵다는 애가 라면국물을 왜또 먹어? 그랬더니 내 맘이야 이러면서 먹 거야. <웃음> <웃음> 난 미친년이니까 말이는 거야. 진짜 미친년이네 니까이 <웃음> <난> 우리가 먹게 <웃음> 그랬어 <웃음> 난 미친년이니까 이구에게 미친년은 바로 나야 <웃음> 연비 마스크에다가 도너스를 흘렸단 말이야 연비가 라면을 퍼가는 데내 앞에 있었는데 라면을 이렇게 줄데 높게도 해가지고 막 이렇게 구하려는 거야 국물팀이 어떻게 하니까 왜 쟤도 내 마스크에다가 음에서또 갔는데 저건 새 옷이고 저 마스크잖아 저거새 마스크야 막 이러고 여러분 그때 그거 알아요? 얘네 옷에 국물 튀었어 국물 그 이렇게 정리하다가 연비옷에 국물 다 튀었거든? <웃음> 네 니꺼 이렇게내 옷에 는 튀게! 이랬더니 막. 빨간색이잖아 니 <웃음> <웃음> 네 옷은 빨간색이잖아 <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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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비야 3모르 지을까? 이름? 삼삼 패밀리? 래 뭐라고? 삼삼한 나래? 나레? 어, 나래가... 뭐라고 그러지? 삼삼한 나래 자라 그래 자. 여봐요 왜? 발목 다 늘어나가지고 <웃음> 손가락 세개 들어가네 손가락이 세개지요 자고 있을 때 산타할아버지가 옆에다가 <웃음> 선물기 하나도 <깨어나도> 모르겠어 <웃음> 양말 이렇게 열어가지고. 그래도 몰라. 연비 이제. 아까 저기 휴게소에서 저희 밥 먹고 대판 싸워가지고. 휴게소에서 고속버스 잡아가지고 집으로 올라간다고 갔어요. 예, 아까 반대편 차선까지 뛰어가더라고. 그고란 사람들이 그래도 다행인게 고란인 줄 알고 차를 세워주더라. 응. 어. 동물원 탈출한 줄 알고 응. 차를 세워줘서. 연비가 지나갈 때. 아! 소리가 음료수 쏟아가지고 마스크 노래져가지고 갑자기 그때부터 우리 막 구현동화하고 음, 맞아 산속에서 청설모가 한 마리 튀어나왔어요 청설모는 <웃음> 연비의 <웃음> 마스크에 오줌을 <모중을> 싸고 도망갔답니다 <웃음> 청설모가 많이 급했지는한다고얘기 연비도 얘기지 연비야 목소리 작아서 안 들려서 이 부분 통편집될까 부전방송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방송하도록 할게요. 이미 먹어리고 뭐 이제 거다지은것 같으니까. 이거고 음. 이거는 상자가 3개밖에 없어가지고 3개에다가 일단 나눠 담았거든요. 이렇게 아, 나눠서 드세요. 네. 거기에 아, <웃음> 그 뭐, 쿠키. 쿠키는 아니고 초콜릿인데. 어? <웃음> 그래서 방송 때 이미 물어봤죠. 과자냐, 햄버지냐. 아 아. 초콜릿 째였어 아니 배지도돈 <웃음> 주고 사셨는데 이거를. 이거 이렇게 편이다. 이거 이거 이것도 뭐예요? 이것도 만드신 거예요? 네, 아 이거 그 그거는 무슨 칠한 거예요? 이거 무슨 아 무슨 배데이고 아, 칠한 거예요. 아, 이걸 직접 만드셨다고 배소리 아, 버전으로 네, 이렇게 칠해서. 아,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이, 감사합니다. 어. 말장한 상태로 만나면 써야 되는데. <웃음> 밤새고 너무 페인 상태로 봐서 어떡해요? <웃음> 아 아니요 mm. 지금, <웃음> 지금 다들 너무 자고 있나 가지고 어 그러니까 말이야 <웃음> 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<웃음> 네, 되게.. 아, 그래서 뭐, 좀 이동해서 쉴려고요 뭐, 일단 남은 거라 괜찮은데 아하하하하 <웃음> 아, 두디 설인 <웃음> 여러분, 굉장히 맛있는거 먹을 겁니다잘먹겠습니다오여리여기 일본 리리지 일본식인가봐 이러분고리의 맛은 너무 좋리의리안줄 건데? <웃음> 어디 더러운 손놀림을 나다 부어 그래야지? 나도 다 보고 그래. 나도 다부일 건데. 음, 다보나짠거 좋아해. 어안부을 건데? 음. 나붙다말 나 건데? 자 <웃음> 그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니미 버전. 여러분 귀엽죠?